꿈꾸는가 아직도 못다한 꿈저 멀리 노을빛 넘어지는 해 바라보며 찬란함을 몸부 속에 다오르는 불꽃처럼 뜨가운열 달랄함을 인태하는 몸, 부림 속에 가오르는물 것처럼 뜨거운 고고 는가나에 고고 아 그걸요, 내가 없어.